들어가서 빨리 둘이서 딱 싣자. 그게면 되냐는 말이야. 오 검사님이 이성을 바라볼 때 이상한 생각을 같이 섞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생각을 못해요. 너무 안 있어요. 아이고. 저기 저기들까지. 아이고. 자 다들 정숙하세요. <목소리> 태초에 신께서는 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목소리>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나, 남은 남은가요? 진화로 시다운이에요다 <웃음>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저도 진화로. 정숙하세요. <웃음> 가장 많은 이슈가 되셨죠, 남사친과 여사친. 어떠한 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와.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피부인 김미도입니다. 왜 억울하죠? 왜 억울하죠? 제가 왜 여기 불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저거부터 잘못됐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저희 피고인을 변론하기 위해 나온 임 변호사입니다 어, 아, 임, 임 변호사 임변 아, 저는 아, 이 반도의 풍기를 문란시키며 <웃음> 어? 존재하지도 않는 남사친, 여사친의 존재를 차단하기 위해서 나온 오킹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오부검 아 네, 오부검 아, 아, 네. 지금 저희가 증인이 있거든요 네 증인 네. 어디 갔죠? 어, 지금 차를 급하게 빼달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웃음> 네, 네, 네. 방금까지 앉아있다는 <웃음> 네, 하나... 오늘의 기소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 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갈등을 조장하는 <웃음> 남사친, 여사친 <웃음> 그 무리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네. 우리 피고인과 네. 인변도 오은잡아서 혼나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네. 아, 본인들에게 아, 지금. 아 왔구만 왔구만 직인입니다. 어. 예 잘못된 뭐 사람아! <웃음> 자 직인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위해 아. 자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아. 아 이제 당신이 왜 끌리고 왔는지 좀 알겠죠? 아니 모르겠어요? <웃음> 자꾸 헛소리를... <울려요. 웃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남사친이 있구나. 아... <웃음> 아자 이제 다 정식하시고 절차대로 한번 저희가 심층 토론을 한번 아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볼게 있습니다. 어 네네네. 네. 혹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작해도 될까요? <웃음> 저희가 이럴 줄알 <적이 웃음> 사장님 커피까지 챙겨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럼 또 많이 달라지. 그건 내 물건이 아닙니까? <웃음> 아? 여긴 법정이잖아요. 신성한 법정 안에서 커피 올려두고 이렇게 <웃음> 코로나는 그런 거 있습니까? 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커피가 있다고요? 네. 네. 그러면 야 들라 하나. 들라 하나. 물좀 갖다. 아. 좋아요. 자, 선생님, 네. 사장님, 네. 아, 그럼 제가 검사 입장으로서 네. 우리 피고인을 좀 심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피고인. <웃음> 피고인은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죠? 웰컴 할까? 본인! 웰컴 할까? 어, 웰컴이야. 굉장히 접해보지 못한 캐릭터. <웃음> 맞아요 포기하죠 그러니까 흔한 캐릭터가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남사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몇명 정도 된다. 두 명. 두 명. 음. 어, 은근 격수하네요. 음, 협소. <웃음> 당황하셨나요? 만을 줄러 봤어. 네, 이 친구 많이 두는 편이 아니에요. 아, 네. 네. 여긴2 0명 정도 되죠. 어, 세명? 세명 맞아요? 왜?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적합한 남자인 친구 세 명이에요. 그럼 그 친구로서 접근하자는 거야. 저는 애초에 친구를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라고 나누는 거부터가 그게 그 말의 어폐가 있다. 음... 친구를 왜나눠야지저도해요 저도 안 나누는데 근데... 이쪽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이성이니까 남사친이야라고 나누기 때문에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지. 같은 친구인데왜 굳이 성별을 따누지 성별 나눌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얘랑 얘랑 친구니 같은 친구니까 똑같이 대해야 되죠. 똑같이 대한다는 말은 남자끼리 목욕탕 가는 건 괜찮지만 내가 정녀 친구라고 남탕에 들어가는 건안 되잖아요. 아니 남, 남탕이 남 아니라 그냥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갯벌에서 막벌교가 가지고 꼬막 처치를 했어 네. 해가지고 막 몸이 막 엄청 막 더러워졌어 네, 네, 네. 이제 씻으러 들어가야 네, 네. 돼 그럼 막 사람이 너무 많아 네, 네. 그러면 그냥 야 급하니까 우리 그냥 친구니까 네, 네. 야, 그냥 들어가서 아, 빨리 극복 딱 씻자 그거 되냐는 말이야 그게 네. 뭐 목욕 탕이 아니더라고 아, 네, 네, 네. 어? 네. 같이 씻기 싫으면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내가 선호하냐 나도 선호하지 않아요 장욱이 네. 이거 물나 혼자 받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근데 되냐 안 되냐를 따지냐는 거지. 그게 되냐. 그걸 마트님도 그때 얘기했던 거 같거든 요 영상에서? 근데 그 영상에서 막 둘이서 막 어? 저랑 주주랑도 엄청 친한데 저희는 같이 목욕탕 그런 거안 응. 가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 아, 저는 애초에 여자 사람 친구와도 같이 안 씻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아 저는요. 아, 아 이거 참. 저... 현장님. 감사님이 네. 너무 흥분하신 거 같아요. 아한 네, 네. 아, 아. 아, 나 원래 좀 아, 나 원래 좀 조증이 있어요. <목소리> 아, 이런 분위기는좀 제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좀 <목소리>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이 되는 거 맞나요? 표정이 되게 평온한데 그러니까 콤파면서 <목소리> <곰피면서> 말이야. <목소리> 아빠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저한 마디 또. 어, 증인, 증인? 아, 제가,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친구라는 단어의 사용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생각 해요. 뭐가 남으면 친구고, 또 사람 친구고, 또 사람 친구다. 이게 친구와 지인과 동료에 대한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 있어서 이런 토론이 그가는게 아닌가 싶어요. 아하.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라면 진짜 목적 없이 만날 수 있고 음. 진짜 아무 얘게다할수 있고 상황이다 달라서 같이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불편하게 생기잖아요. 음. 전 그래서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성별에서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친구가 아닌 동료라고 정해두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밖에 그냥 감정적인 교감을 하고 저는 동성이성을 나누지 않고 사람을 사귈 때 캐릭터 같은 걸로 판별을 하거든요. 음. 만약에 제가 너무 우울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라고 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이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중에 조용한 사람을 생각해야 돼 라고 해서 그렇게 성별을 나누는 게 저의 인간관계를 더 좁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친구로서는 친구. 로 여자와 남자든 그런 친구까지는 될 수가 없다. 여자면 다! 넌 나랑 절대 친구 아니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저도. 네. 친구라고 하지만 제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영원한 친구는 결코 없어요. 아... 어, 네. 어. 영원한 친구. 네. 네. 자, 네, 네. 피곤이. 그 목욕탕 말씀하시고 뭐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왜 공용 화장실은 왜 있는 걸까요? 어떤 공항 화장실이 요 거기 눕자서 둘다가 들어가나요? 네. 같이 옆에서 돈 쌓나요? 저 옆에서 그리고 일본이나 뭐 다른 거기서 헌탕은 그럼 왜 있는 걸까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누드 <웃음> 누드 비치도 비슷한 곳이잖아요. <웃음> 네. 저는 그거를 지금도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자랑은 같이 못 가요. 음. 근데 거기 에 애초에 친구라면 거기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누드 비치를요? 놀러 갈수 있잖아요. 누드 비치를요? 응. 네. 궁금하지 않냐? 할수 있잖아요. 나 언니랑 못 가는데요. 불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이가... <웃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웃음> 아니 본인이 싫어하는 거 가는 별개로. 다른... 한번 봐볼까요? 아, 오케이. 여친아 여사친을... 아, 그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이제 남사친과 여사친은 유사 연애다 음. 한쪽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관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도 똑같은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들은 진짜 꿀밤 500대는 맞아야 되거든요 꿀밤 500대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웃음> 하고 사는 지 저희 같은 입장으로서는 산소문파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미가 있는 게그말 아, 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한쪽이 썸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 유지가 되는 거다 네. 가 아니에요 네. 될수 있기 때문에로 가야 돼요 음.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남자 사람 친구랑은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쪽 나도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해도 이 둘은 결코 연인 관계가 될수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이. 어, 예. 혹시 여동생 있으세요? 여동생 있어요 꼴배기 싫지 않아요? 막?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뭐가? 제 남자의 사친이 그 느낌이라고요. 네. 그 이상적인 걸 넘어서 초에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어, 우리을 같이 합니까?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시길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검사님이 이성을 바라볼 때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같이 섞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생각을? 네. 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네. 뉴욕은... 너무 그런 그런 언어들도 보내주시고 <웃음> 네. 제가 생각하는 연인에 대해서 또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기간제 베스트 프렌드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킨십만 제외한다면 아 그건 음... 저도 분명해요 네. 어. 우리가 내가 제일 친한 사람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일 재밌는 걸 같이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인관계가 친구랑 사실 정말 한끗 차이에요 음. 그 스킨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사실 그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동성 친구한테 느끼는 감정이 애인과 느끼는 감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네. 것도 있어요 네. 어. 사랑과 우정은 사실 한끗 차이라는 얘기 저는 그걸 믿는 편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가 만약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오키 님이 저희 아버지라면은 아 남자친구 없어 응.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응. 근데 살아온 가치관이 다른데 왜 굳이 그거를 강요를 하시는 지 강요까지는 아. 아니에요. 저는 없다고 주장 우리 스로 주장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강요는 안하요 꼬꼬 만나면 만나는 거왜깨져요 강요는 안, 안 해요. 다시 좀 돌아와서 좀 관점을 통일해보자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 질문 아, 네. 뭐, 자신이나 네. 주변에 네. 친구가 연인으로 발전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친구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랑은 이성으로 발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의 단점과 예뻐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만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스킨십을 할수 있나 그 사람의 연애에도 다봐꿨을 네, 거고 에. 에. 저도 발전한 적이 없고 주변에도 영원히 남사친여사친구는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해요 남녀가 같은 방에 술이 있으면 친구가 될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술은 그 트리거일 뿐이지 진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은 방에서 술이 있다? 그럼 전 그냥 진대할 뿐이죠 근데 사실 네네. 술은 중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 말이 맞아요 응. 핑계고 사실 있던 마음을 표출하는 수단은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술은 딱히 그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음. 음. 근데 저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고 싶어서 네. 한 20년 지기 친구고 음. 동성 친구였습니다 음. 목욕탕도 같이 하고 이 친구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성전환을 하고 왔다 그러면 은 친구가 아닌가요? 갑자기 여자로 보이나요 혹시? 제가 그 사람을 여자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급변했다 저 외적인 요인도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머리만 길어요. 머리만 길고 가슴만 커요. 가슴 <웃음> <웃음> 가슴은 중요해요. 아직 아니 수술은 안 했는데 밑에만 수술을 했어요. 아 네. 밑에는 아, 아, 했어? <웃음> 저... 보통은 <웃음> 아, 아, 아, 아, 아, 온전한 사람은... 아 어쨌든 여자로 인정하는 거부터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저와의 어떤 그런 어 서정적인 교감이 훨씬 우선시 될것 같거든요. 여자로서 된다고 하면 그때처럼 가까이 못 지낼 거예요. 음... 어 저는.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좀 칭찬 아닌 칭찬을 하자면 두 분은 보편적인 매력을 상당 부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 아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 이해했니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저 남자인 친구 앞에서 무조건 화장을 안 하고 유재석 안경 껴야 돼요 응? 유재석 안경을 껴야 된다? <웃음> 야, 약간 <웃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음. 내가 만약에 유진이라는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네. 어떻게 하고 와도 좋아요 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남사친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친구로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제가 얘기하는 건 영원한 친구는 없다 아. 어, 언제라도 발전할 수 있는 매력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자친 남사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음. 어. 그, 그렇다그래서 진짜 우리 같이 막, 막 대충 생긴 애들은 <웃음> 어, 아 진짜로 막 수염도 대충 나고 나도 여기 만나고 <웃음> 이런 애들은 막안 되고 막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두 분이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어느 정도의 그정, 그정, 어, 그런 그정, 것들이 그정. 작용되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웃음> 자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후의 변론 한 번씩 하고 끝낼까요? 최후의 변론 하면 하고 밤돼서 누가 한명 죽일까요? 아 좋다 좋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 네. 좋다 사실 여기 여기 안에 네, 마피아가 있잖아요. 사라질 사람. 자 최후 변론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핑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네, 네. 네. 어핑님이 이제 제 생각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오. 그래가지고 <웃음> 이제, 이제 형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뭐야? 네. 잠깐만 이렇게 신성한 재판에서 아. 그쩡목제 가지 마세요. 네. 나이 나같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분들의 생각을 존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유, 음. 저는 없는 세상에서 살아서 가면 어떨까 음. 생각이 되고요. 동료에서 친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동료도 시작을 했지만 음. 진짜 통을 없이 음. 목적 없이 만나 가지고 밥 먹자, 커피 먹자. 통없을할수 음. <웃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본인이 얘기한 친구와 마태가 얘기하는 동료는 같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마태가 그쵸. 동료라고 해도 안부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하지만 음. 그거하고는 별개로 남자 씨 여자 씨는 영원할 수 없다로 최후 아, 결론을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잠깐의 그런 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 음... 아, 뭐. 오케이. 착전을 <웃음> 어, 했다. 어, 진짜 법정같이. <웃음> 나 사실 죽였어. <웃음> 저도 이제 왜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수 없냐라고 주장하시는 걸 많이 수긍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친구라는 포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썸타는 그개 예 같은 놈들 때문에 그 이게 저희의 입장이 이렇게 된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남자와 여사친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냥 성별을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사랑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최후별론에 최후발론에도 되나?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그렇게... 눈알고 어머 <웃음> 뭐 렌즈 낀거봐 <웃음> <웃음> <웃음> 삼각불 있는 거봐 <웃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두개 달아가지고 좋아요를 하는 게 어때요? 어서 어, 해볼까? 할수 네. 아, 있어, 있어, 같이 있어, 있어. 그, 응. 물론 여기가 남자분들의 아이돌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것 같아요 아니야! 저는 랜살 맞아요 저, 저... 자 그래서 남자친구 여사친 토론! 끝내겠습니다 아.. 아까 얘기한 만 마지막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웃음> 그건 대나 생긴 게 아니야. 왜대나생 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같이 지내다가 호감이 생겨서 사귀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근데...